너 지금 친구 생겨서 너무 좋지? <웃음> 어... 그런 것 같아. 박서진이 현역 V8팀과 팀전을 함께 준비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마치 수학여행 간 것처럼 돌아간 기분이라고 하며 좋아했는데요. 오늘처럼 행복해하는 무대는 저는 지금 처음... 마스터 장윤정은 친구 생겨서 너무 좋지? 라고 물었고 박서진은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장윤정은 행복해 보여서 계속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여서 마스터 장민호도 지금까지 박서진을 10년 봤다. 행복해 그런데 오늘처럼 말고. 행복해하는 무대는 처음 봤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 그렇게 밝게 해맑게 웃고 장난기 있는 서진의 모습을 깜짝 놀랐습니다. 어. 또한 어. 같은 팀원 강대웅도 알고 지낸지는 꽤 되는데. 박서진이 그렇게 밝게 웃고 장난기 있는 모습을 봐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